호텔이 어, 오그라졌어 오늘요 이거 여름반찬 음, 아삭이 된장 무침 할 거예요 새콤달콤 된장 무침 이게 된장 이게 이제 우리 된장은요, 안 짜니까 이만큼 넣었는데, 짠 된장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. 마늘 좀 넣어줄게. 이렇게. 이게 3배 수치라서 조금만 넣어야 돼. 고춧가루도 조금. 참기름. 다 됐다. 이게. 저기 아삭이 고추, 어, 된장무침이 안생했어요. 하나 먹어보고. 끝난거요? 응. 음. 음. 맛있네. 고추가 아삭아서하니까아삭아서하면서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된장 넣어서 담백하고 깔끔하고 음, 여름 반찬으로 밥맛 없을 때참 좋아요. 맛있네요.